주원이놀이 옛날 옛날에 어느 옛날에 나쁜 엄마와 나쁜 언니들이 살았어요 그집에는신달라도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신달렐라는 맨날 일만 합니다 오늘도 먹을 걸내오나라고 하네요 얘야 먹을 것좀 내놔봐 알겠습니다 여기 빵이요. 차도 내놓거다 알겠습니다. 여기 어머님. 언니, 여기. 닭갱이 언니도. 마저 청소해야겠다. 윙! 톡. 윙! 이게 뭐지? 어디보자. 뭐야? 토성은 초대합니다? 오늘이잖아?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음. 아 빨리 가야겠다. 신델라, 너는 집 마저 청소하고 있어. 우린 갔다 올게. 슝. 어, 어 나도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청소라도 하자. <웃음> 아,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가볼까? 어? 빵이 남았잖아? 힘들었는데 잘 됐다. 가는 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두개더 챙겨가자. 그럼 나도 이제 출발. 아, 여기가 아니잖아. 어, 뭐지? 어, 힘들어. 어, 많이 힘드나봐. 빵한개 줘야겠다. 빵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음 맛있어 힘이 끙끙끙끙 쏟아 야음빵을좀보자 보도 내가 널 예쁘게 공주님으로 변신해줄게 뾰라 어, 뭐지? 옷이 더 예뻐졌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더 있어 마찰 제가 만들어줄게 뾰라 와 진짜 마차가 만들어졌어 어디 보자 어 이거는 요리할 때 쓰는 도구들? 지금피필하지 않겠지만 성에 가면은 필요할 거였고 고마워 이제 토토성으로 가면 돼 알겠어 이자 지금부터 요리 정연대회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 요리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뭐야 저기 옆에 있는 사람 약간 신뢰알 같지 않아? 아니에요 어? 그런가? 아니 아니에요 저는못장을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음 알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마침 거기 요정이 줬던 걸 쓰면 되겠다 자 여기 있던 걸로 뭐 뭐야 저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요리잖아 호박이 있으니까 호박 케이크를 만들어야겠어 어 저쪽 케이크 만들돼 어디다 만들자 케이크 예. 짠어다 만들었다 근데 비주얼이 좀그한데 괜찮아 먹어 보면 괜찮을 거야 아이다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게 무슨 맛이야 자 요쪽에 어 벌써 저녁만 들 시간이잖아 빨리 가야겠다 쌩 이제 요쪽 어 요쪽 사람 이어디 갔지 일단 먹어보긴 해볼게어기막 해보자 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 이버디티가 이거 만든 사람의 어디 있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똑똑 똑똑. 응응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세요? 어왕 왕자님? 안녕하세요. 이버디티 주인을 찾으러 왔어요. 아 저요 저요 저요 한번써 보세요. 저부터 써 볼게요. 어 너무 훌러하긴 한데. 음 아니군요. 저야말로 맞을 거요! 아! 뭐야! 뒤에 맞잖아! 저 아니고요. 자 아니고요! 자, 자자자 이제! 뭐, 뭐지? 아! 뭐야! 안 보여! 아니군요! 어 이제 2분만 남았는지 오! 딱 맞죠! 여기 황금 냄비까지 줄겠습니다! 고마워요! 힘들다! 그게 왜너한테맞는 거야? 어, 뭐, 몰라요. 음, 저, 저 뭐든 맞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신데렐라는 이성의 1등 c f 가 되었다고 합니다.